안녕하세요 CM 에이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지민이 있고 아이린이 있고 에이든이 있는 바로 모험가님의 하우스죠 검사 모바일의 영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는 영지민을 고용하여 건설, 채집, 제작 등 여러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인 동시에 어떻게 가꾸고 중축하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모험가 여러분만의 공간입니다. 영지를 꾸준히 성장시키면서 은하, 블랙스톤, 각종 자원 등을 수급해보세요. 영지는 최초 n p c 자렛, 도봉가트와의 가문 의뢰를 통해 영지를 얻기 위해와 영지를 받자 의뢰를 완료한 후 진행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영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지민을 고용해야 되는데요. 영지의 건축물 중 주점을 통해 영지민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너내 동료가 되라! 영지민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공원도라는 자원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공원도는 메인을의 선택을의 영지의 반복을의 방문을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영지민을 고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지소와 숙소 레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영지민의 이름 색깔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더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지민 등급은 이후 공원도를 통해 승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민에게는 피로도 시스템이 있는데요. 피로도를 관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지민을 격려하거나 선물을 주면 피로도가 금방 회복됩니다. 많이 격려해주세요! 영지민을 고용했다면 식량과 자원을 소모하여 건축물을 지어주세요. 플레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축물이 있으니 식량과 자원 상황에 따라 맞춰서 지어주세요. 지소를 승급하기 위한 조건도 맞춰주세요. 영진의 건축물 레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꾸준히 건축물들을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지에서는 자원을 채집할 수 있는데요. 채집은 영내 채집하는 방법과 월드 채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드 채집은 말 그대로 영지 뇌부에서 채집하는 방법인데 2시간, 4시간, 8시간, 16시간 1일 총 5가지 소모되는 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교대야? 시간에 따라 결과물 양과 소모되는 식량도 다르기 때문에 모음과 여러분들의 플레이 성향에 따라 적절하게 영지민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집중 채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집중 채집을 통해 원하는 채집 결과물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식량 소모가 많아지고 영지민이 더 빨리 필요해지고 충성도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 채찍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집중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채집은 꾸준히 진행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데 레벨이 오를수록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자원을 모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드리는 에이든의 꿀팁 영지관리인 아이린 혹은 에이든을 고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영지를 관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영지 관리는 텃밭과 축사를 관리해주고 정지소와 지휘소에서 블랙스톤, 은하도 알아서 수급해줍니다 필드에서 바로 영지 창고로 이용할 수 있어 수시로 영지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영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t v 도 없냐고요? 영지 내에서 캐릭터가 직접 채집은 할수 없지만 낚시는 가능하기 때문에 낚시 유뢰나 이벤트 등은 영지 내에서 이용하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지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랙스톤, 은하, 식량, 자원 등이 수급이 가능하지만 최종 목표는 바로 월드 경영 콘텐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월드 경영은 추후에 다시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가이드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일차상의 c m 에이이었습니다 컨티뉴!